싱싱크 니트 의보는 어, 어. 어. 이름 얘기해줘 <웃음> 이름 뭐예요? 김가올 몇 살이에요? 다섯 살 강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핑크랑 블루 블루? 미안. 응? 이건 니한테 두 개? 이게 뭐야? 아이섀도 두개너 <웃음> 이건... 빨리 이빨 먼저 닦아야지 너 이빨 닦는 거 까먹었어 빨리 아, 이빨 닦고자 엄마도? 이거는 정샘물 브라이트닝 물크림이거든요? 미백용인데 얼굴 막 그렇게 다 뽀얘지는 건 모르겠어요 그냥 그 이렇게 베이스용 베이스용? 베이스용? 이렇게 피부 그냥 살짝 윤광 주는 정도예요 후다닥하고 나가버려야 돼 아휴. 귀찮아, 아이 귀찮아. 왜요? <웃음> 엄마는 키즈카페 가기 싫단 말이야. 엄마 키즈카페 키즈카페 키즈카페. <웃음> 머리 진짜 추노 같아. 놀러 <웃음> 와봐. 머리 좀 봐봐. 아, 얘가 저, 저 닮아 가지고 곱슬머리라서 지금 머리카락이 자고 일어났더니. 뭐 난리나? 묶고 가야겠다, 그치? 자, 이제 탄력크림을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포슐라 탄력크림인데 아, 이거 비싸서 아주 아껴서 쓰고 있는 크림이에요. 금값! <웃음> 금값! <금깝. 금깝. 아니, 웃음> 제가 최근에는 여드름이 많이 나가지고 좀 여드름용 크림이나 진정 라인 화장품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좀... 탄력에 다시 신경 쓸 때가 와가지고 탄력 크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크림은 제가 이 제품 받고 이런 안티에이징 기능 제품이 필요 없어서 저희 엄마 드렸거든요? 근 엄마가 너무 만족하면서 너무 잘 쓰는 거예요 막 밤마다 스킨케어 하면서 막 혼자서 막저 지나가면 야 이거 진짜 크림 좋다 크림 좋다 막 계속 이러시길래 제가 이 크림을 선물 드리긴 했지만 너무 궁금하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저도 써보고 있거든요 와 근데 이 크림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텍스처가 되게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 딱 적당한 약간 요플레 같은 질감이거든요 보통 막 이런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고 하면 와 진짜 막텍스처 무거울 것 같고 막 피부에 막 되게 묵직하게 영양감 막 가득 담아가지고 진짜 막 무거울 것 같잖아요? 부담스럽고 근데 얘는 진짜 안 그래요 피부에 뭔가 싹 스며드는 느낌? 마무리감이 절대 무겁지 않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크림 몇일 쓰고 아이 크림 너무 좋아서 이렇게 광고 진행해야겠다 하고 맘먹은 후에 이 크림 성분을 좀 찾아봤죠. 광고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이 크림 성분이 너무 안 좋으면 진행 못 하잖아요, 저만 좋다고 느끼면. 근데 성분 보니까 무슨 펩타이드도 들어가 있고 판테놀도 들어가 있고 수분, 영양, 탄력 이세 가지를 모두 다 책임져줄 수 있는 크림인 걸 오히려 알아버렸지 뭐예요. 크림이 진짜 좋아. 그래?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음. 깨끗한 느낌. 음. 엄마가 거의 40년 넘게 썼잖아. 음. 그런데 이거는 진짜 좋더라. 이거 광고 진행하면서 알게 됐는데 11월 말인가 이거 홈쇼핑에 나온대. 받으세요. 이거 이, 진짜 이거는 응. 이거는 많이 팔릴 것 같아. 이거 시, 11월 말에 홈쇼핑에서 나온다는 정보를 제가 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랐는데. 풀려. 이거 메이크 프라이머 바른 거라 그래야 나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겉에만 살짝 보송하게 윤광 도라. 아 좋아. 웬만해서는 붙은 소리 안 하는데. 진짜 좋아 1살 젊어져서 다시 고등학교 응. 다녀야지 엄마 나 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 어, 나는 좀 젊어져서 다시 연애하고 싶어 <웃음> <웃음> 빨리 이거 더 발라 <웃음> 이거 완창 <완전 웃음> 발라 <웃음> 어, 나도 연애하고 싶다 나도 연애하고 싶다새 <웃음> 모녀가 이게 무슨 일이야 <웃음> 이게 무슨 일이고 넌 남자친구 있어? 긴가우? 어.. 있어 어, 누구? 사진이 어. 서진이가 있어? 아 진짜? 서진이가 누구야? 서진이도 그 저기 또 누구지? 그 오빠 둘, 그치? 어? 오빠 둘? 누구야? 어, 아니, 이제. 초반기 이번에 들어갔는데 가온이라 엄청 오빠에 쫓아다녀. 아, 진짜? 아 가온아 불러면서 오빠들이? 응. 커 봐라. 내 거야. 이이이이 이거거든. 엄마 <웃음> 웃기다. 이니랑 잘 돼. 잘했지? 응. <웃음> 컨실러 해줄 건데 이거는 메디큐브 컨실러. 맛있어. 가만히 있어야지 할머니가 이쁘게. 여드름용 컨실러라서 아직 커버력에 제가 좀 의구심을 품었었는데 커버력이 꽤 괜찮아서 그냥 쓰고 있는 컨실러입니다. 시크릿 주주에 아이린이 있어? 어. 그래? 엄마 시크릿 주주 싫어. 나 시크릿 주주 좋아. 엄마 신비 아파트가 더 재밌더라. 난 신진 주주가 좋아. 걔네는 맨날 맨날 뭐 예쁜 척하고 걔네는 막 공주님인 척 엄청하잖아. 엄마 그런 거 보기 싫어. 엄마는 막 뛰어놀고 도전적이고 막 그런 애들 좋아해. 뭐. 치이링 치이링 레쓰 고고! 자 이제 쿠션 바를거야 일로와봐 <웃음> 동그래 곱슬머리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돌돌 돌아가서 예쁘게 겠 나와 그지 엄마 화장하는데 너무 심심하니까 너가 노래 불러줘 <웃음> 너 외계인 딸이야? 그 무슨 노래야? 뭔노래냐고 예쁜 노래 불러 봐 <웃음> 귀신 나오겠다야 <웃음> 이빨 썩었어 그지? 아 충치벌레 잡아야 가야되는데 선생님한테 그랬다고 혼나겠다 누가? 아니 오사 선생님 그니까 너 늦게 왔다고 혼나겠어 내일이라도 가자 가 그치 엄마 <웃음> 나살기셔 카메라가 이상해 초점을 못 잡아 이거 카메라가 야야 야. 뷰러 같은 걸 하고 있어 응? 일로 <웃음> 와봐 엄마랑 닮았나 보게 다 <웃음> <웃음> 오늘 <가오나>, 엄마 <웃음> 목 엄마 목 진짜로. 엄마 울어봐. 엄마 왜 울어? 엄마 울어봐. 엄마 못 울어. 엄마 울지 않아. <웃음> 진짜 화장하기 힘들다. 엄마 언제 촬영 끝나? 이제 끝나. 교살도 만들어야지 어, 여보세요 전화 왔어? 이제 눈에 음영 넣기 제가 노래... 주제곡 틀어줬어 미치겠다. 노래는 틀어줘서 고마워 저는 애기 데리고 나가면 화장 연하게 하려고 래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처럼 하면 뭔가 좀 애 데리고 다니는데 시선이 좀 그래가지고 연하게 하려고 합니다. 평소보다는 확실히 렌즈도 원래는 저 이렇게 갈색깔 렌즈 안 끼거든요? 무조건 튀는 거, 밝은 거 이런 거 껴야 되는데 오늘은 애기 데리고 나가니까 이런 렌즈 꼈어요. 아 근데 다른 렌즈 끼고 싶다. <웃음> 이 렌즈 너무 싫다. 싫어요! 엄마! 이 렌즈가 좋아요! 이거는 미샤 피치 스무디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눈두덩이에 발리는 샤워라입이다 너? 아 진짜 카메라 초점 못 잡는다 이거. 스케, 스케. 가오나. 스케. 아 카메라 바꿔버려야겠어 이거. 맞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 이미 불로 다 주여라 이 오늘 약간 핑크색 무드로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가훈이 핑크색 좋아하지. 너는 무슨 색 좋아해? 파랑색 핑크. 핑크 좋아하지. 응. 엄마 오늘 핑크색으로 화장할 거야. 나도 오늘 핑크색으로 화장할 거야. <목소리> 가훈아 엄마 초콜릿 좀 가져와라. 초콜릿 먹고 싶어. 맛있어. 응. 음. 통째로? 어. 통째로. 이럴 때 좋아요. 크니까 심부름도 잘하고. 뭐, 가져와 줄래? 이러면은, 가져와 주고. 많이 컸어. 엄마, 내가 달라고 그랬어. 아이, 고마워, 가온아. 엄마. 먹고 싶었는데. 하나만 먹자, 우리. 이거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응. 음! 오래됐나? 잘만 음, 버려야 돼. 어, 오래됐어. 네? <웃음> 초콜릿에서 썩은 맛 나. 어, 웬일이야, 그지? <웃음> 어? 여기 손님 왔어요, 지금. 하위, 하위. <웃음> 하위, 우리 손님이 밑에서 알짱대고 계셨어. 하위 해죠 이형 감아의 구원처럼 맨날 때입니다 감자가 맨날 가온니할댑죠 하이라이터는 릴리바이레드 아우라빔. 어? 지금 여기 또 손님이 왔네요? 응? 음? 여기 또 손님이 왔어요. 손님! 가오나가오나가오나 가오나, 가오나. 멍멍이 멍멍이 조심 훅들이대면안돼 멍멍이 놀라 멍멍이 막 주무르는 거 아니야 아 정신 없어 빨리 아이라이너 그리고 나가요 가우나 그림 선물 해줘 엄마 그림 선물 알겠어 음 엄마 아, 이거 내가 물고기 그렸는데 어때 아 <웃음> 너무 잘했잖아 물고기가 그냥 헤엄치는 것 같잖아. 자 그리고 이제 펄을 좀 해줄 거예요. 이거는 트윙클 팝 글리터 아이 팔레트 헤이 로즈 헤이 로즈 이거는 펄해서눈 앞머리에 그리고 눈두덩이에도 발라주게요 눈두덩이에도 발라주시오. 이렇게 발라주고 저 사실 화장 잘 안하고 데리고 나가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 겟레디듬 찍어보겠다고 굳이 지금 카메라 켜서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귀찮아요. 가온이는 스케치북에 그림 공부하고 엄마는 얼굴에 그림 공부하네. 그치? 오! 이거는 핑크색 베이지 컬러 립입니다. 제가 왜 눈썹을 안 그리냐면 눈썹을 그리는 과정이 제일 귀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색조화장 다 해주고 보통 눈썹 그려주는 편이에요, 평소에는. 제일 귀찮은 거를 미루는 편입니다. 상태 봐라, 진짜 섀도우. 가온이가 깨먹은... <웃음> 김가온이 깨먹은 섀도우 팔레트. 이 컬러 사용해서 눈에 음영 넣어줄게요. 이걸로 눈에 음영을 좀 넣어야지 눈이 좀 또렷해 보이고 사람이 좀 선명해 보이고 한단 말이죠 아이라인 이렇게 안 풀어주고 음영도 안 넣어주고 그냥 이 상태로 나가면 뭔가 심심하고 화장 안한것 같고 없거든요? 화장 안한것 같기도 하고 I go I go I go I go I go I go I go I go I go I go 오늘은 젊은이가 아닌 엄마 모습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화장을 약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장이 지나면 안됩니다 오늘 화장 지나면 키즈카페 친구들이 저를 보고 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 약하게 할 거예요. 어머 이거 뭐야? 해주세요 아, 딴 좋아, 짠, 좋아. 딴, 좋아. 아, 좋아. 엄마 여기 봐봐 또 가져왔어? 엄마가 어디있어 엄마 여기 이거 저래요 여러분 얘 여기 점이야 왜 점이야? 점 점이 여기 있잖아 너손 진짜 더럽다 얘 손보세요 여러분 진짜 한숨 나오죠? 매직 칠해가지고 지금 일주일째 안주워지는중 어우 들어와 드럽대요 <웃음> 고, 그림 선물 고마워 음, 내가 너무 깨끗이. 잘 그렸다 가원이가 저번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것도 그렸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걸 도대체 어디서 보고 이 글자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있어서 전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고래고 여거는아기 고래고 아니 이거 물고기 아기 물고기고 응. 상어는 여기 고 그거는 고래야? 아니 상어 상어야? 여거는 문어고 오징어 같은데? 오징어 아니야 문어고? 오징어야 누가 봐도 오징어? 산 오징어야 누가 봐도 요거는 바, 응. 이거는, 이거는 제 값. 속눈썹은 아델의 데미 위스피. 붙일게요. 야, 엄마 약간 고급 레스토랑 온것 같다. 엄마 화장하는데 이렇게 밥 먹을 때 옆에서 바이올린 틀어주는 것 마냥. 이렇게 나팔 색 소폰도 틀어주네. 일 와, 가오나 왜? 엄마 메이크업 끝. 엄마 메이크업 끝. 응. 아빠 이제 가자. 가자. 머리를 저는 그냥 이렇게 묶을 거고. 가원이는 옷을 입혀서 이제 즈 카페에 데려가야 돼요. 마스 타고 갈 겁니다! 마스 타고 갈예요할 일이 어?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 그치? 내옷 입어야지. 흩트 가온이 이제 단추 제기가 혼자 해봐 이건 안돼 엄마 알려줬잖아 저번에 오늘 가온이 룩 <웃음> 저도 옷 어? 입고 왔습니다 아휴 진짜 힘들었어 오면 우리 나갈게요 안녕 아! <웃음> <웃음> 뿌이 뿌이 하. 어, 안녕 바빠 고양이 이야내 스티커 붙이고 는상이 진짜 잘했다.